저분 저러다 서러진다니까, 저 손목 아파가지고. <웃음> 그래서 내가 빨리 도와줘야 되는데. 자, 제가 도와줄 테니까, 하진 선생님 옆에서 택택 귀를 주세요. 아, 이제 전기 이제 들어왔다. 자, 이제, 자. 재밌는 거다 지나갔나보다. 또 시작이 되죠. 자, 이제 해도 되죠? 네. 아까 제가 켈지가더닿 쳐야 된다는 말은 캐리지를 밀어낼 때 뭐를 쓴거예요 팔에 힘을 썼어요. 왜냐? 아까 선생님말 얘기한 상하체 연결을 안하고 갔기 때문에 음. 캐리지를 밀어내는 힘이 어디서 음. 나와요? 팔에서 나와요. 근데 불안했을 때 어떻게 해요? 스프링을 더 많이 걸었어요. 음. 많이 걸면 쉽다고 그는 소리를 들었잖아요. 음. 근데 많이 걸어놓으니까 어때요? 팔에 힘이 더 들어가. 일로도 못 가고 절로도 못 가요. 나가면 잡혀 죽을 것 같고, 안에 있으면 굶어 죽을 것 같고, 지금 이런, 이런 상태예요. 그러면 저기서, <웃음> 캐리지를 더 뒤로 미루라 그러면 내가 더 열심히 운동하는 것처럼 보이긴 할 텐데, 오히려 캐리지를 닫으라 그러니까 미치겠죠. 예. 음. 네. 왜냐면, 이제 현실을 맞닥뜨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. 그러니까, 캐리지를 닫으면 어떻게 될까요? 예상. 허리가? 거서그 되죠. 근데 허, 그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? 골반을 <웃음> 드는 거예요. 음. 그러면 뭐예요? 뭐가 뭘 영향을 미친 거예요? 골반이 허리랑 연관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.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? 어, 어, 견갑대를, 견갑대 사이의 간격을 유지함으로 움직일 수 있는 범위는 어디밖에 없어요? 그 몸통하고 팔이잖아요. 그래서 아까는 몸통에서 팔을 멀리 유지하면서 캐리지를 열고 버텼던 거예요. 그러니까 중심 연결과 상해 체 연결이 아니라 그걸 팔의 힘으로 밀었다. 이렇게. 표현을 하는거죠. 우리끼리. 그러니까 각도가 팔과 몸통의 사이는 작아지고 즉 어, 팔은 더 아래쪽으로 내려오고 그, 그걸 그 결국 가능하게 하는게 뭐예요? 환경을 바꿔서 캐리지를 더 닫아줘야 돼요. 해보세요. 그 말을 알아들었으면 할텐데 할, 할 안하죠. 저기 각도 팔과 몸통은 그대로 유지하고 뭘 움직여요? 그렇죠. 그렇게 하면 어디에 영향을 미친다고요? 척추에. 그러니까 필라테스 아치클레이션 한답시고 리포머에 올라가면 뭐가 되는 거예요? 허리가? 딱 거식이 되는 거예요. 그럼 이제 허리, 필라테스 하다가 척추를, 척추가 거식이 돼가지고 병원에서 필라테스 하지 말래요. 이렇게 되는 거죠. <웃음> <웃음> 저렇게 하면 저한테 와도 하지 말라 그래요.